살롬살롬 코프스 목사입니다. 여기는 LA의 에한 중심가의 한인타운인데요. 호텔 로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손혜화 권사님을 소개하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권사님은 네. 2년 전에 저희 교회 김포형과 함께 보셨었죠? 예, 예, 그렇죠. 아, 이렇게 뭐, 여기서 보니까 너무 <웃음> 반갑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아,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이 된걸 제가 환영하면서 제가... 또, 축복해 드렸는데, 꽃다발 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아유, 우리 예쁜 권사님, 꽃 들고 있으니까 더 예쁘다. 너무 아 감사합니다. <웃음> 네. 우리 권사님, 그, 어, 미국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32년 됐어요. 32년. 근데, 포스가, 네. 우리 고사님은 미국에 네. 와서 성공한 포스야. <웃음> 아. <웃음> 네. 여기 그 자녀들은 몇살때셨어요 아들 하나예요. 아들 하나. 예, 예. 아들 하나 지금 아틀란타지. 아틀란타. 예. 아틀란타와 LA를 아틀란타나. 예, 예,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아까 사진, 손자 사진 보니까 너무 멋있, 예쁘더라. 예. 그니까 손자 보니까 그렇게 또 예쁘죠. 예, 근데 하님께서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손자 축복을 주셨나 생각했더니. 음. 나는 그것을 과거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음. 더듬어 올라가 보니까 음. 그래도 개척교회 하느라고 어. 한 18년을 제가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성었구나예 그래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음. 내 후대를 위해서 어. 정말 좋은 손자를 주신 것 같아요 아, 제소개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음. 제가 관심을 갖고 들으면서 내가 한국 가서 우리 목사님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이전부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카톡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몇 년도부터였죠? 어, 2019년. 막 아, 그렇죠. 네. 예. 맞아. 나 처음부터 들었어요. 네. 뭐. 네. 그래서, 야, 이 목사님 보통 아닌 목사님이네. 음. 왜냐? 음. 이 시대에 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구나. 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엔드타임, 엔드타임 하지만, 엔드타임에 음. 대해서 누군가 아직 이해해 주는 사람이 목사님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때로는 어떤 깬 목사님들, 깨어있는 목사님들 말씀을 섬타임 들으면서, 음. 이 때가 다 됐고, 세상 돌아가는 품도 그렇고, 이럴 때인데 왜 모든 목사님들은 우리를 깨워주지 않을까. 음. 나팔 수가 필요한데, 이 시대에. 음. 음. 참, 정말, 갈급했거든요. 음.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기 시작부터, 아, 이 목사님 뭔가 좀, 남대로구나. <웃음> 내가 한국 가서 만나봐야지. <웃음> 어.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찾아왔구나. 예, 김포 아이고요. 영광교회까지 <웃음> 예. 택시를 타고 들어가서 영등포에서. <웃음> 영등포에서. 예, 예. 그랬구나. 그 목사님 만나 뵙고 나니까, 음. 뭔가 좀, 구련한 아. 그런 사람. 그러고 또 목사님 또, 우리 같이 사진도 찍고 했잖아요. 네. 그 사진 가져와가지고 제가 많이 내가 퍼뜨렸어요. <웃음> 나 한국 가서 지금, 코프로스 목사 목사님하고 지금 이렇게, 어? 네. 만나고 왔다고. 제가 아. 막 <웃음> 저걸 했죠. 피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엔타임을 음. 사모했는데, LA도 전해주는 분들이 없고.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음. 아, 목사님들이 모르겠어요. 음. 이 코로나 시대에, 음. 코로나에 대한 얘기, 이래서 코로나라는 게뭐 저건 적은 소견으로는음 음, 말세에 질병으로, 음. 우리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음. 마지막 말세를 알려주신다고 했잖 시간 음. 때는 몰라도 음. 모르긴 하지만 그런 때가 가까운 것 같은데 세계 돌아가는 못 정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음. 근데 가끔은 음.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꽤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들어요 음. 또 우리 목사님 설교 를 들어요 음. 그래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내가 포즈를 성경하고 다 이렇게 포즈를 맞춰보니까 음. 아하 휴거는 관란전이구나 그렇죠 예 네. 음. 그걸 제가 우리 목사님은 네. 똑똑하기도 해볼 예쁘기도 한데 <웃음> <웃음> 우리 목사님 아 너무 감사. 마찬가지 말씀. 그래 맞아요. 오, 이 예. 예, 이것을 안다는 것이 지혜로움이죠.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도운 신부가 있고. 예. 그걸 모르면 미련함이잖아요. 미련하죠. 근데, 예. 예. 우리는 또 이거를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거죠. 네,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모시다를 사모하면서. 그래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요. 어. 뭐 이거는 뭐.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질, 돈? 음. 뭐, 권세, 명예? 음.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웃음> 오늘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아멘, 아멘.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안할 말로 무슨 뭐, 아멘. 여행, 뭐, 비행기 표를 싸가지고 갈 거예요? 뭐런요데 어.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음. 사람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못 내려놔. 맞아, 맞아.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음. 자존심이라든가. 음. 아무 때에도 쓸데없는 거거든요. 음. 특히 우리 자존심이라는 거. 음. 자의식이라는 거. 그건 정말 버려야 되거든요. 음. 그것이 가장 우리 길을 막고 있어요. 음. 잘 믿노라고 하면서 일로 가서 일해보고, 뭐, 헌금 잘 내고, 봉사 잘 하고 집에 왔어요. 음. 집에 와서 밤에 잘때 이제 가만히 기도한 하루를 돌아보고. 참, 음. 가장 어려운 게 자기를 내려놓는 것니다 어느 음. 중에, 무식 중에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자꾸. 침범을 하고, 예, 아, 그거는 정말 순간순간 이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 놈들입니까. 음.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 순간순간 우리를 파고드는데,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는 듣는다고. 음.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음. 그런 말을 하면 다무수하고 싫어해요. 음. 그러고 목사님들 나무 교회에서 왜 회개하는 소리가 하는지 모르겠어. 음. 우리가 천국 가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회개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의 피. 예수입으로 보여놓지 않고 회계 아무래 우리는 보여를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검수 어? t v 계속 듣고 계시죠? 예. 기도에 그렇죠. 참여하고 계시고. 예, 그럼요. 이번에 미라클 머니 소식을 내가 들었잖아요. 예예. 사십 예. 년 전에 땅을 사놨어요. 예. 김해. 김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땅을 살 때는 뭔가 <웃음> 그쪽 공항이니까 예. 뭔가 좀. 그때는 왜냐면 급상승할 때서 막 올라갈 때 박정희, 씨, 아,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 때 샀어. 어. 땅을. 그러고, 이제, 뭐, 몇년 동치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40년 김. 전에 그걸 사놓고 미국으로 왔는데. 예. 근데. 던져놓고 왔죠. 미련도 없이. 그런데 절대 농지 같은 걸로 묶였구나. 절대 농지였어, 원래. 예. 원래 절대 농지였는데. 문제가 풀릴 것이다.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 풀릴 것이 아니고 곧 풀린다고 해서. 곧 풀린다고 예. 해서. 네. 예. 비행장이 들었으니까. 아. 그게 힘이 비행장이 들어오는 거 비행장이 들어서는 것도 전에 사놓은 거구나. 거구나.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산 거죠. 어. 샀는데 그게 묶여있었고 그게 박정희가 가시고 난 뒤에 전두대통령 오면서 어. 부동산 그때로놔면안 되잖아 진짜. 어.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았구 부동산이 잡으려고 그냥 네, 잡았구나. 그랬던 게만원 주고 산게십만 원이 돼서 샀는데 응. 도로 만 원으로 환원 돼버렸어. <웃음> 그게 만원 주고 샀구나. 만원 주고 샀죠. 우와. 만원 주고 샀는데 10만원 말... 올랐었는데 다시 만원 올렸다. <웃음> 그리고 그냥 내던지고 미국 갔는데. 에이, 에이, 화가 났어. 어. 에이, 모르겠다. 까던지 최근에 한국에 와보니까 개발되고 있구나. 개발되고 땅값이 올르고 했는데 네. 국가에서 어. 환수했서 그러니까. 그랬구나. 어. 그래도, 어. 그래도 네. 놀라운 겁니다. 그래도 먹고 있으면어할 뻔했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 어, 미라클머니를 그래. 또 경험하는 분을 또 만났습니다. 또 우리가 미나클머니는 또 하나님이 또 주신 거니까 이때 주신 거는 예, 예. 그 전에 개발됐으면 예. 그다 썼을 거야. 아마 그럴 거예요. 가만도 뭐 한도 없다. 날리지 그렇죠. 근데 이때 개발된 거는 언약의 성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재물 뭘 얻을 놈을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게 바한는 시신도 몰라요. 그죠? 렇다 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마지막 그래서, 때, 마지막 때, 네, 맞아요. 유용하게 네, 네. 이스라엘 성전 내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가져갈 건 없고, 네. 이스라엘 성전이라도 하바치고가야지 하는 네. 생각을 내가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너무 오랫동안 했던 거라 네, 네. 지금 그게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그것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 주라고 온 거야. 예, 글쎄. 예, 제가 기도해서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응. 주소가 약간 달라져가지고 응. 지금 동탁금을 못 받고 있는데 <웃음> 곧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축복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맨,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응. 예. 기도 제목은요, 응. 제가, 물론 그렇죠. 이 양쪽 다리가 관리해요. 아, 다리가 하나님 예. 깨끗한 받을치해이두 다리를 아멘. 다 수술해야 되는데 네. 두 달을 하게 되면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우선 한, 한,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지가 한 6개월 되거든요. 음. 그게 이좀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걸 이제 또 이제 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하게 되면 또한 7개월, 제가 또 허송 세월을 또 보내줘요. 나시간참 아깝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그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나 지금 바빠요. 나 이거 수술로 누워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이러는데. 네. 믿고 될지다 음.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사습니다 네. 다른 어떤 뭐 기도 제목은 네. 우리 아들 나이 젊단 말이에요. 젊으니까. 음. 제가 볼 때는 그래 아직 자기가 내려놓지 못하고 음. 그렇 세상 반뭐 음. 교회 반은 아니에요. 음. 신호 공부도 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걱정스러워요. 음. 제발 좀 내려놓고 아, 다 내려놓고 항상 음. 영적으로 성령님의 터치를 받고 그렇게 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다 그렇죠? 네. 우리 자녀들이 일상의 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그 삶을 위해 이, 이 육신의 때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겠잖아요 그죠 우리 손혜야 권사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시고 또 제가 어제 예배 드릴 때도 친히 오시고 학위의 수요식에도 축하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위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하고 대화하면서 많은 의문점도 풀렸죠? 네. 제가 축복해드릴 때또 놀라운 기적이 날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살롱 잘로.